안녕하세요 써니텐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떠나기 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정보를 수집하다가 맛집이나 호텔 등의 후기와 주소를 보고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공항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여행자 거리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그곳의 주소는 나와있어서 아는데 그곳의 주소만 보고 위치를 예측하기란 본 적도 없는 사람 이름만 듣고 생긴 것을 예측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스마트 시대 바로 인터넷이 터지는 스마트폰 한 개만 있으면 지구 어디를 가서든 길을 잃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침반과 지도도 필요 없고 길찾기 기능부터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이 어플을 사용한다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글 지도 어플입니다 분당국가인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요 그러나 해외에 나오게 되면 이 어플 사용은 필수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여기서 숙소까지 얼마나 걸릴까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구글 지도 어플을 켭니다.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구글 지도 어플은 설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 본인이 예약한 숙소의 이름이나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 거리에 신카페를 가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신투어리스트라고 입력을 한뒤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동일명이 업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주소를 확인 후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의 매장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하단 부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추천 경로가 뜨게 되고 차량, 대중교통, 도보 등으로 이동시 예상 소요시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추가로 만약 그랩 어플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랩으로 이동시 예상 가격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만약 본인의 위치가 아직 베트남으로 출발 전인 상황에서 미리 이동시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으시면 출발지 선택을 누르신 뒤 출발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나 그곳의 위치를 설정해주시고 선택을 하시면 해당 경로가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구글맵의 특별한 기능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구글맵의 핑고정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주소를 공유하는 것보다 더욱 정확한 위치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여행을 하다보면 블로그나 여행카페 등에서 후기를 보고 그 주소지로 찾아가다가 몇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보여줘도 잘 모를 때가 있고 분명 번지수는 맞는데 다른 건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인 품위 지역에 응행발린 길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스카이가든 쪽의 대부분의 상가들은 구글맵에서 정확한 주소를 검색해도 다른 위치가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시다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베트남에 처음 놀러온 철수, 그리고 철수의 친구 민수는 오늘 오후 2시에 벤탄시장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택시를 타고 벤탄으로 이동을 하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2시가 넘었지만 목적지에 도착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 민수에게 전화가 옵니다. 너 어디냐? 베트남에 처음 놀러온 친구가 택시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너 어디냐? 라고 물으면 거기가 어디인지 그 친구가 알수 있을까요? 베트남어를 1시간 배운 사람한테 스타벅스의 자바치프라푸치노를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구글맵의 핑 고정 기능입니다 아 여기서 잠깐 구글맵을 켜시기 전 휴대폰의 GPS는 꼭 켜두셔야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는 위치 혹은 지인과 만나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보낼 때 구글맵을 켜시고 해당 지도상의 해당 위치를 길게 2초 정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단 부분에 몇 개의 버튼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공유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클립보드에 복사 후 메신저에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이곳에서 카카오톡이나 잘로 등의 메신저로 바로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면 카카오톡 버튼을 클릭 후 공유 대상을 선택한 뒤 우측 상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공유한 친구의 카톡에 주소와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저 링크를 클릭해 주면 구글 맵으로 자동 이동되며 공유한 친구는 해당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 구글맵의 기본적인 기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글맵의 추가 기능인 이구인들이 추천하는 식당이나 호텔, 재미있는 관광명소를 찾는 아무 정보 없이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